안녕하세요. 소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어느새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봤더니 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대도시 중 부산만 뒷걸음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어,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저께 나왔던 그 신문에 서울 엄마아파트 내용이랑 지금 요 부산에 요 실려있는 요 기사 내용이랑 안에 내면이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한번 요 뉴스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거든요 어, 먼저 엄마 아파트 나와 있던 그 기사를 보면 어, 서울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그 강남 안에 굉장히 좀 노른자 자리에 그런 재건축 이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파트처럼 어,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 굉장히 그동안 오래 기다렸고 농물 나는 집에 정말 교통도 주차도 불편한 그런 환경 속에 이렇게 버텨왔던 그런 조합원들이 그 자리가 재건축이 되고 아파트가 잘 지어만지면 정말 대한민국도 최고의 자리가 될 만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일반 분양을 하면 살 거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선호도가 있으니 조합원들은 또 분양가를 좀 최대한 수익 차원에서도 높게 책정을 해서 그 수익을 이제 조합원들이 갈라 가져가고 이런 계획을 늘 가지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진행을 해가 왔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면 집값을 자극을 또할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펄펄 끓고 있는 이 서울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꼴이 될까봐 계속 억눌러 온 거죠. 모든 심의를 다 연기연기연기하고 이렇게 억눌러 만 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안에 있는 입주민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그동안 그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담당해 온 그런 사람들을 16년째 너구 그동안 한거 뭐 있노 아무것도 뭐 받아낸게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제 소송전이 지금 뭐가 가 있는 것같고요어그 중에 가장 정말 관심을 끄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 일대일 재건축 할게 그거 너무너무 와 닿았습니다 얼마나 와가 났으면 그니까 러 집을 원래 재건축이든, 이런저런 재개발이든, 조합원이 만약에, 어, 100세대라고 하면, 그거를 뭐 200세대든, 150세대든, 그 위에 용적률을 좀더 받고 해서 집을 더 지어서, 그걸 일반 분양하고, 그러면 서울시의 차원에서 볼 때는, 늘어나는 일반 분양 세대만큼은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공급을 좀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이었는데 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었는데 그거를 100세대 재건축을 딱 100세대만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급 물량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그 50세대, 100세대 늘어나는 그 물량을 너무 비싸게 하지 말라고 억눌러왔는데 이제 안에 있던 그 100세대 입주민들이 너무 열통이 터지니까 그냥 우리 개수만큼만 우리가 지어서 우리 집 하나씩 그냥 하고 말게 그러면 분양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이제 이런 제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완전히 그 재건축 단지가 펀치를 한방 날리는 셈이 되는 거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더 느니까 당연히 재산적으로는 손해를 또좀 감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집이 완공이 되고 나면 있죠. 그 자리에 워낙 너도 나도 살고 싶고 괜찮은 자리였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해도 완판이 됐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이제 작아요. 예를 들어 200개 있을 자리에 100개밖에 없는데 여전히 괜찮은 자리인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추가 분담금 만약에 1억이나 뭐한 5억을 더 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100채만 지었어요. 100세대 주민들이. 그러면 들어간 그 추가 분담금 다 보태서 나중에 거래할 때는 200세대를 분양했으면 만약에 15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100세대만 됐을, 지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20억 이상의 금액에 거래가 되겠죠. 그 금액은 확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이 화난 이 국면을 세대 물량을 공급 안 하고 그냥 1대1 재건축을 해나가는 거 제가 만약에 엄마 조합원의 그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할것 같거든요. 뭐 40대 사가지고 한갑잔치하고 들어가게 지금 생겼는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핫한 서울 지역의 뉴스와 대비를 하여 오늘 떠 있는 이 뉴스 한번 보실랍니까? 부산은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 서울은요, 올라, 그러니까 정부는, 국토부는 올라가는 지역의그 집값은 잡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 너무 달아서 내려가고 있고, 어, 살고 있던 집이 안 팔려서 이사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지방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규제를 묶어놔치를 말든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뉴스를 한번 보면 어, 전국 대도시 가운데 부산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1년 새뒷그림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살고 계신 아파트는 집값이 올랐습니까? 부산에 살고 계신데? 기존 아파트 살고 계신데? 그렇지 않죠, 그죠? <웃음>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고, 뭐,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분양가를 무한정 올려가 분양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고분양가로 책정을 해서 분양한 몇 아파트들은 다 미분양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일 허그가 밝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말 기준 1년간 오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제곱미터당 377만 천원이에요. 제곱미터당이니까 한평으로 따지면 제법 꽤 되죠 이 금액이 근데 지난해 7월 말 기준 329만 9천원 대비 47만 3천원이 올라온 거래요. 1년 사이에 제곱미터당 47만 3천 원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백한 몇십만 원 올랐습니다. 그죠? 3, 4, 10이 백한 4, 50만 원 정도 올랐겠네요. 어, 이렇게 올랐는데 대구가 58만 5천 원 광주가 81만 8천 원 어, 광주가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53만 8천 원 소위 대대광은 다 올랐네요. 그죠? 거기다가 세종시까지 32만 7천 원이 올랐어요. 근데 부산은 분양가격이 제곱미터당 395만원에서 387만 2천원으로 1년 사이 7만 9천원이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제곱미터당 124만 8천원이 올랐고 수도권은 69만 9천원이 각각 올랐어요. 부산은 뭡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부 위쪽인데 부산은 밑으로입니다. 분양가격지수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하락을 한 그래프죠. 오대광역시와 세종시 평균분양가격지수는 147.5%를 기록해 2014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정도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0.9%와 비교해 14.33%가 상승을 했습니다. 부산은 그러나 139%를 기록해서 1년 전에 141.8%보다 1.99% 하락을 했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분양가격지수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서울은 18.3% 수도권은 14.83%가 상승을 했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부산지역 부산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부산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지적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부산의 부동산, 이 조정지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웃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서울을 어떻게 하면 되노? 막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아유,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어제 봤던 서울의 엄마 아파트 1대1 재건축 그 뉴스하고 부산이 100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이 부산의 기존 아파트들 가격 플러스 분양 가격조차도 보니까 어, 5대 광역 시중에 밀렸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부산의 심각성이 아,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싶어서 오늘의 관심 뉴스로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8월은 사실은 조용했습니다 8월달은 다들 휴가도 가셨고 이런 또 기준이다 보니 그리고 해마다 8월달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개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보니까 지난달은 많이 바빴고요 8월은 또 많이 조용하고요 <웃음> 그런데 아마 월요일부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상담 전화도 많았었고 실제 와서 상담하고 가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추석 지나고 이래되면 또좀좀더 거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조정지역이 좀 풀려주면 훨씬 거래가 좀더 수월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고 뭐 이런 이런 거는 장점인데 일단은 조정 지역이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대출을 해서 집을 살수 있는 그 대출 규제 그 한도가 좀 움직여야 사실은 거래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음. 지금 분양가 아까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어, 얼마 전에 한 2억 정도를 들고 소장님 뭐 해운대에 있는 분양권을 사두는 게 나을까요? 그 롯데캐슬스타 같은 이런 분양권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상담을 하러 오셨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서울의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휴가 기간에 잠시 내려오셔서 소롱에 들리셨더라고요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처럼 부산이 기존 집이 움직이지 않고 아직 입주 물량들이 많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한 1년 이내나 요 안에 입주하는 이런 신규 아파트에 지금은 계약금에 프리미엄 저렴하니까 약간만 넣으면 어, 적은 돈으로 이억 안에 돈으로 당연히 투자가 가능하죠. 근데 1년 지나서 입주장이 되고 나면 정작 입주할 때 전세라든지 이런 게 소화를 해내는 게만만찮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분양가 대비 입주장 때 돈이 한 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세를 예를 들어서 뭐한 3억 5천? 4억? 전세를 낳는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갈 그개의 금액. 내가 실입주를 하실 게 아닌 것 같으면 그 개앱으로 들어가는 그 금액만큼은 그게 투자 금액이 되겠죠. 그거는 1년 뒤에는 반드시 이제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세입자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뭐 등기를 치고 우리가 들어가든 어 그런 분양권을 지금 사다해서 덥석 사놔놓으면 오히려 투자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어 대신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들어가는 금액은 뭐한 2억, 2억 5천 거제 이 구역만 해도 한 2억 4천 정도를 묻어두면 사둘 수 있는 84A 타입 물건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한 세금을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5억 4천 선에 사는 1단지의 물건이거든요. 연지에 분양권 당첨된 정도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 지역에 한 2억 4천 정도를 투자하는 거하고 1년 뒤쯤에 입주하는 분양권에 2억 안쪽에 프리미엄 붙여서 투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투자 금액이. 재개발에 한 2억 정도를 묻어놓은 돈은 1년 지나면 얼마든지 팔수 있습니다. 입주장이 아니어도 거래가 움직이고 입주권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분양권은 나머지 모든 돈을 다 보태서 이제 입주장 때는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 투자금을 지금 들어가는 금액 작다 해서 그걸,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매도를 할수 있다 아니면 들어가야 된다. 그 시점을 감안을 해서 투자금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재개발 지역에 아직 투자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오늘의 뉴스 이거를 짚으면서 갑자기 <웃음> 이야기가 <웃음> 재개발 뭐 투자 쪽으로 빠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롱에 한번 오십시오 그런 부분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